안녕하세요 심서방입니다 이번 로또 916회 당첨번호는 6번, 21번, 22번, 32번, 35번, 36번이 출현했고 보너스 번호는 17번입니다 당첨번호 중 낮은 수는 1부터 22까지 3개 높은 수는 23부터 45까지 30번대에서만 3개가 출현했습니다 저고 비율 중 3대 3의 비율은 지금까지 303에 출연했으며 가장 많은 횟수로 출연한 비율입니다. 저고 패턴 흐름을 보면 최근 10회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평균 출연 구간으로 돌아온 흐름이 확인되네요. 홀수와 짝수는 각각 홀수 2개, 짝수 4개가 출연했습니다. 꼴짝 비율 중 2대4의 비율은 지금까지 총 206회 출연했습니다. 최근 10회 동안의 꼴짝 패턴 흐름을 보면 이번 916회에서도 평균 구간에서 출연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번 916회 당첨번호들의 총합은 152입니다. 총합 통계 자료를 보면 152는 지금까지 총 12회 출연했습니다. 최근 10회 동안의 총합 패턴 흐름을 보면 100에서 180 구간에서 대부분 출연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번 916회 당첨번호들의 끝수합 결과는 2 1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끝수합은 20번 대구간에서 출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압 통계 자료를 보면 18에서 35 범위에서 지금까지 40일에 출연한 끝 수압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 계산 결과는 7로 분석되었고 최근 10회 동안의 흐름을 보면 7에서 19간에서 꾸준히 출연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차압은 6회차 이내에서 6, 21, 22 32, 35번이 출연했으며, 36번은 10회차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 중에서 출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6에서 구회차 이내에서 출연한 번호들이 다음 당첨번호로 다시 출연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916회에서 출연한 궁합수는 22번과 36번 한 쌍의 궁합수만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10회차 동안의 궁합수의 출현 흐름을 보면 가끔씩 한 쌍의 궁합수가 출현하기도 하지만 2개에서 5개의 궁합수가 출현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출현 번호 구간은 10번대와 40번대, 두개의 번호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16회 당첨번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17회 예상번호 조합을 추출하기 위한 분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